이게 버리새우인데요 고소해요 바삭바삭한 이게 국산 국산 버리새우라 고소하니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이게 이게 볶기 전에 이게 한번 이렇게 쳐줘야 돼 단전한 게 있으면 타니까 약불로 불이 세면은 이게 타니까 약불로 서서히 조금 이게 볶아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볶아주면은. 되겠네? 응. 이게 볶으면서 또 이렇게 새우 수염이 떨어졌으니까 한번또 이렇게 펴주고 수염이 렇게 나왔어 어디서 큰 거? 어디 들어가 아,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웃음> 그냥 먹어봐야지 먹어봐 바삭바삭해 이 그냥 먹어도 술안주로 한지로... 맛있는데? 어, 이거 술안주로 좋아 아니 국산이라 고소해 어. 바다새우하고 완전히 다른네 맛있네 음, 맛있어 이게 푸추예요 우리 마당에서 이게 조선 부추 마당에서 잘랐더니 이렇게 잘잘해요 얘도 맛은 이게 더 좋아요 부추하고 섞어가지고 잔잔하게 잘라서 진간장 한컵 정도 맛술 하나 반만 이 이거 물엿은 한.. 한 큰술 반 정도 어,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참기름 마늘 엿을 풀어줘야 돼 깨소금 고춧가루 두개 정도 다 생각보다 먹어봐 젓갈로 못 먹어 숟갈로 또 먹어야 돼 응,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네, 이거 훨씬 맛있네 응. 응. 맛있어요. 오 맛있네. 새우 무침 여기다 그냥 청양고추 빨간 거, 파란 거 썰어 넣어서, 홍소고 썰어 넣어서 해도 좋아요. 밥 반찬 이게 밑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 괜찮네요. 이게 여름에요. 이게 새우 이렇게 무쳐 가지고 먹으면은 밥맛 없을 때도 좋고 물 말아서 그냥 응? 숟가락 떠 먹어도 좋고 괜찮네요. 감사합니다.